어, 절절절절, 키가 있나요? 어? 절절절절, 키가 있가요 근데 십칠 조금 불안하네. 근데 필드 없이 십7대 힘들어. 진짜 자판기처럼 모래칼 좀 끊은 다음에, 오, 와우. 어, 와우. 업. 업, 키. 치고 바꾸만 하면 됩니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아! 난투? 난투? 땡땡땡! 땡땡땡! 코볼트? 코볼트? 아 에테리얼 난투? 에테리얼 난투? 벽돌에서, 벽돌에서 뭐가 나와야 아무것도 없어요. 격돌에서. 아, 여기서 코벌트? 지 <웃음> 음. 음. 사수때안지 않나? 음. 1,5년 사수안아나 음. 체력을 안 봤는데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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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했고 무슨 은 괜히 썼나봐 상대가 앞으로 도전을 벌써 제페토 상대가 만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, 문제가 개소이 아니에요? 바꾸면 바꾸고 읽고 빼서 상대는 8 만화지 내 카드를 써버리는데. 일루 일루시아 오 개대박인데? <웃음> 맞아 근데 이거? 어, 이 <웃음> 많이 쓰세요. 뭐, 이제 들어 뭘로 할래? 가야장 다 빠졌다. 다 락카 야, 제비 내면은 사코 뱅클부 나오겠네. 제들비를 막는 데 쓸지. 그냥 지금? 할지 뱅크를 해가지고 정6으로말리대고 <웃음> 이걸로 말리대를잡고 내껍질 어허! 이거 아 이거 안나와도 되는데 아, 이거 남 오른쪽으로 뽑아서 이긴거 같잖아 안나와도 이겼는데 어쩔 수 없지 그것이 너의 운명인 것을 내가 더빡치